하면서 혼자 열심히 했는데 또캠커드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안 요리를 먼저 싹 펴줘야 되겠죠 기장도 잘라내해야 되니까 이음이 있으면 은 패딩이 3원씩 패딩 짜리거든요 오래 안 됐으면은 괜찮은데 오래돼 가지고 아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저는 지금 이거 하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어요 편집을 해 가지고 편집 안 하는 상태로 올리면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입주변은 안 되고, 일이 중요하니까 일에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문 유튜버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옛날에, 원 6년 전에 아마존에서 생방송을 했었어요. 생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도 돈이 안될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돈이 안될 때서 아마존이 그때 돈이 될 텐데 아마존에서는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을 딱 15일밖에 안됩니다.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부터 했었으면 은 정말 대박이 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영상도 잘하지만 은 일도 잘하지 영상도 잘하지. 찍는거, 편집하는거 다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가정집에서 본복 미싱, 그 가정용 미싱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어, 미국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는 거기서는 학생들이 옷 만드는 것을 가위 하나 가지고 손으로 옷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수가 얼마냐면 100, 보통 100만 불가 넘는 거예요. 이게 100만 불가 넘는다는 것은 광고료가 거기 또 광고도 붙었더라고요. 그럼 광고로만 해도 월 7만 원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게 취미가 있으시면은 여 해가지고 반찬 만드는 것도 하고, 모르면 공부를 좀 하면 됩니다. 영상 편집하는 것은 유튜브에다가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요즘 유튜브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전문 프로그램을 쓰지만 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간단한 핸드폰으로 자르고 붙이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밤에 시간을 조금만 내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만 만 내서 보시면은 정말 유튜브로 요즘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유튜브가 걸러내질 못했어요 필요없는 영상들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요즘은 AI가 얼마나 영리한지다 알아봅니다 그 음악도 이렇게 제작권 있는 음악 쓰면 다쓰 바로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안보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눌러버리거든요 녹아버리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이 소스가 많습니다 그런 거 쓰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웃음> 거기에 보면은 설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설정하는 것을 좀잘 해야 돼요 글씨가 막 찍고 그래 가지고 읽어보기도 사놨고 일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지 찍어야지 편집해야지 올려야지 또 그걸 관리해야지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전세상가를 연구했는데 여기를 안 꺾었네요 이게 눈에 보이면 은안 꺾었다고 눈에 보이면 밝 꺾은 거예요 시집가 가지고 예를 났어요 뭐.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딸이 못해요 딸도 시집가기 전에 했는데 이거 전남대학교에 손님이 됐을 때 문화콘텐츠앱도 나왔어요 문화콘텐츠앱에서 전세상단을 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건 잘하죠 안 빼고 넣을 수 없으면 좋은지 위에다 때려도 될까요 약간 이약시 있는데도 두려워가 치야 되죠 두려워 제가 그이스 말씀 있는지 모르겠어요 꺾이면서 다가있는거 음. 안에만 구하지 말고 너무 나중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옆에는 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을 때 바늘이 뛰면 안 되니까요. 꼭 네? 촬영하고 있을 때, 바쁜데 이렇게 하트 오버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 그때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가고 있니다 밑단이야! 약간 큰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4분의는 너무 많고 8분의 3 정도 꽂아놓고 같이 꺾게 되겠죠 잘라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거의 이것은 지금 잘라낼 양이 없습니다 다행팀이 약간만 올렸기 때문에 2cm로 가금만 딱 맞습니다 여기까지 바꾸고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 진동은 건드리면 안 되는거죠 산바라 진동이 많이 파지있거든요 그 진동을 안 자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박은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 자국을 없애려면 조금 이렇게 깊이 잘라야 되거든요 여 진동은 안 건드리잖아요 여기 진동이 넓을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못해도 10일 반은 나옵니다 카메라 동독을 하나 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깨를 잘라냈으니까, 여기서는. 안에 우라를 쳐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쌓이면 안되겠다 보통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습니 양복도 그렇고,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으게. 이거는 맞춰줘야 돼요. 너 여기 이렇게 크다고 그래서 옷이 뭐, 입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냥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여기 오면은, 거의 맞춤이랑 똑같으니까 맞춤보다 더잘 나온다고 봐야죠. 길이 굉장히 긴데요. 밑으로 내려올 것을 생각해서, 위 아, 유행을 치면 안 되겠네요. 이럴 예, 때는 여기 옆개선을 맞추면 되죠. 그래가지고, 4번에는 막 크게. 4분의 1이나 8분의 3 정도 그래야 우라가 밖에서 안에서 땡겨줘야 밀어줘야 위에가 편하잖아요 무슨 우라든지 무슨 옷이든지 안에 우라가 커야 됩니다 지장도 크듯이 안에가 커야지 옷이 제대로 떨어지지 안에서 우라가 땡긴다든가 그럼 요런 경향이 생기 이렇게 이런경생이만 안되겠죠 구개지니까 우라가 안에서 밀어줘야죠 이거좀 이따 제가 한번 다려줄겁니다싹 여기 가면서 요 위에는 얘를 좀 줘야되요 이거 짤아 보지 말고요 이게 접어서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안 쳐다봐가지고 카메라또도기울어져꽉 조인다고 눌렀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오디오만 넣고 다른 사진도붙여고 제가 설명을 또 할거예요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비품을 보면은 옷걸이에 많이 걸어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별로 크진 않네요 뭐가 적잖아요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이건 지금 딱안 붓기 때문에 미싱으로 박아줘야 되는데 윙크하고 똑같아요 열을 많이 줘버리면 이게 안되니까요 정바이예요 암홀 쪽이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가게요 나도 휴지 미니클 같은 거좀 빼주지 체리도 저는 체리도 안빠지다 그러니까 제가 편집하면서 필요 없는 을다 잘라내는 데요 그래서 다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다 보고 올린다는 것이 거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편집 하나 올리려면 요 예를 들어서 한시간짜리를 올리면 은한1 0 시간은 잡아야 돼요. 제대로 올리려면 한번 잘라내고 두번 잘라내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오디오 검사하고 뭐하고 올리고 그러면은,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도, 전문 프로그램이070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님이 전화를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박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이대로 붙여놓으면 나중에, 처음에 으면서 벌어지면 빼도 바쁜 거든요. 박아고 이상 옷이니까 비싼 값어치를 하려면 옷을 입을수있을때 몇시에 잘나야되겠죠 제가 이 손님한테는 기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을좀찍을수있을요 무릎 지금 허벅지를 버티고있어요 못내려가지고 될수있으면 스팀은 안쪽으로 주지 말고 바깥쪽으로 아이롱은 이거 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롱 할 때는 반드시 펴주고, 아이롱 살짝살짝 들어가서 넣는 거예요. 빨리 보면은 그것이 막 밀고 가는 것 같은데, 밀고 가면 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노루와를 꼈을 때도, 컬을 위에다 놓고 박았을 때도 품리가 이렇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아까, 저, 암의 소모이 10일 반이나 나오것좋다잠 단반이니까. 1 2일은 너무 적습니다 10일은, 10반은. 10일 반에서 딱 박으면 10일 반 나오죠? 눈이 잡니다, 지금. 10일 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서 어딘가를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손에 달 때게, 한번닿 달았잖아요. 이게 달기가 좋으니까. 네, 이것은 악기도 받지 말고, 이 옷은 좀 쉽게 돼 있어요. 소매 그냥 달고, 스테치 때리고, 바로 내려가면 돼. 한 바퀴 돌아보면, 이 끝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옷만 잡으면, 양복하는 거에 비하면, 한 바퀴 안 걸린다는, 이 시간이. 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일찍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늘어진 게좀 잡아주려고요 보통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잡아준다고 잘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스팀을 줘 가지고 가죽이 오그라들어 본다든가 히끼리키해줘 본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빼도 못보거든요 구두약 사다가 막닦고 그런 짓을 다 못할지 일을 하다 보면 은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바쁘다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좀 약하다든가 그러면 은잘 안됩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디자인도 개발도 되고 일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할 때는 항상 마음의 정리를 잘하고 차분하게 음악 틀어놓고 좋아 하는 음악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딱 하면 됩니 근데 일반 마이크를 차면은 라디오 음성 잡음하고 같이 들어가서 안 돼요. 근데 이제 저처럼 무슨 마이크를 이렇면 좋은데,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문을 꽉 닫아놓고는 없겠죠. 이건 상가라 좀 시끄러워서,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뭐 뜻은 잘 모르지만.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나와서 막놀 노래를 하는데 아까 11.4분의 1이었죠. 많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너무 많으면은 노루를넘어가기가참 힘듭니다. 이게 토면을 재단해야 되겠죠? 토면을 재단을 하려면은 이것도 다 피해야 되겠네요. 보차품다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얽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야 이거 뒷판이 쉬워지죠. 뒷판 쪽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4인치가 커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에가 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잘라내는 거예요. 이쪽으 잘라내서 안잘라내고 거예요. 안 잘라내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반드시 좀쳐줘요밑에좀 봐야지 물린다, 물린다. 원래는 반 이치가 올라가커야돼요 커야되는데 여기다이기 열심히 많이 올라가니까 여가지나고 네, 이렇게 와이로우 데려줘서 너무 좀 붙었잖아요 네, 와이로우 데려서좀 잡아줘요 잘라냈기 때문에 저 그만했으면 옆으로만 잘라 여기는 약간 사분이 멋지죠? 밑에는 똑같이 그래서 화가 넘겨야 되니까 사분이 좀더높아졌어 나무는 집어들고 어차피 우라를 밑에도 놓고 여기 이게 너무 많지 많이 채있잖아요 Thank you. 잘못 박았으면, 과감하게, 빨리 뜯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걸 억지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하면은, 아니, 옷만 베입니다 She 소외 물도 잘해주고 해가지고 다시 와서 받겠습니다. 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너무 많으면은 노루발이 넘어가기 힘든데 진짜 되지 이쪽으로 가면은 하늘이 안 들어가겠죠 늘이통과되는 쪽으로 해놓으면은 하늘이 지나가잖아요 가늘에가이 본드가 늦어서 나와요 제대로 안바뀌 자고도 잔 상하게 해드리는 수같어요 이게 굉장히 한 일이잖아요 너희들. 마음이 가만히 못하면 다좀 노력했으면 이쪽하고 재봐야 되겠죠 만나 안맞나양쪽 맞아야 되겠죠 상척고 가 똑같이 다르니까요 손도 보니까잘 맞는 것 같아요. 지퍼를 네.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때려버릴게요. 네. 이거 먼저 해놓고 오라를 끼워서 완성해놓고 지퍼를손 보겠습니다. 되더라고요. 그 끝에다가 딱 하는거 아닙니다 몸이쪽 올라와서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 은딱 여기. 올라오면 여기까지만 올라니다 약간 됐죠 가위로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여기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자고자고 없어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리고 라이드터 스톱하고 빼내고 빼다가 틀어져버리면 나중에 트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반드시 잘 빼가지고 가운데를 약간 벌려놓습니다 지금 자국표시돼 있잖아요 지금 표시된나면 한낱 못했을 때 다 아, 완성 됐고요. 이제 다리만 한번 끄시면 됩니다. 스팀 많이 주면은 또 여기 히끼리게돼요 그러니까 스팀 주지 마세요. 딱 해서 열로만 잡아주면 돼니딱 누르고 있으면 돼니 여기가 이렇게 약간 고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여기 이렇게. 여기이 여기가 없렇기는 오는데요 가기 이렇게. 수가요 이렇게. 이렇게. 여이기가기 이렇게. 여기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항상 지퍼 달 때는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 맞아야 되고, 이거 맞아야 되고. 여기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약간 틀어지는 듯 해도 잘 맞았죠, 그래도.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게. 씌워놨으니까. 구대학을좀 칠해놔서 이렇습니다. 실버도 다 뜯어냈어요.